고 반갑습니다 오늘의 고인 특집 정말 많이들 신청해 주신 고인입니다 그 고인 이름하여 나태킹입니다 수석하대. 그때 그 추억을 한다 이기만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우리 고인치고는 투급이 상당했잖아요 네, 뭐 예, 이번에 새로 나온 태양신인가 그 자석 그거보다 뭐 훨씬 좋죠 투급 자 오늘의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어, 선물까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뭐, 함부로 따라하지 말고 알았지 자 바니르의 양날창입니다 이게 효과가 뭐냐면 디버프 효과 걸린 적군을 공격시 자신의 주피가 80% 증가합니다 뭐나특뭐 딜이 잘하는 애는 아니지만 필살기는 꽤 매서운 거 알죠? 고서가? 걸고 때리면 주피 80% 증가의 필살기도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덱은 바로 이투 석화 덱입니다 그 옛날 헬브랑까지 내가 데려오질 못했고 요 코인 드롤이랑 해서 투 석화 덱을 만들고 이마가 랭업 올려줘서 석화 팍팍 시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다음에 코인 멀린 눈나까지 데리고 가서 필살기까지 빨리 가져가서 그냥 우루사라이뻥 알지? 아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시나리오는 완벽한 것 같아 자 고인 특집 투석화되기 들어왔다 자 좋아요 일단 투급 좋지 어, 투급 음식은 뭐 34만 9천이니까 거의 35만 정도까지 나오는 어, 들어올 쪽이 잘 풀렸네 폐가 아, 요렇게 좋다 폐 좋다 나쁘지 않아요 석화 하나 더 있다 자 헤비메탈을 딱 해가지고 우리는 석화가 안걸려 우리는 석화 안걸려 우리는 석화를 걸수 있다 자 비델리아 치보세요 한번 근타로 들어있어요 우리 백넷 호드롤입니다. 근타로 들어있고. 자, 아, 필살기 전략은 막히고 있고요 그러면 때리지게 해야지. 가능합니다. 치보세요. 예, 한번 치보세요. 예, 피델리아. 자, 어떻게 가냐면, 착! 정화해보고요착그닥 야, 이거 어때? 야, 야킹 필살기를. 벌써 만들어 나태킹 필살기 그러니까. 자, 치, 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옛날에도 예, 있어. 투석화는 진짜 메타가 물러 가나 싶다가도 항상 어 무서웠어요 야 지금 걸 보면 뭐 할건데 <웃음>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소멸 걸어서 디버프를 걸고 성물받아서 칩니다 자, 소멸 걸고 성물받아서 빠쓰고요 어, 혹시 못죽이면 석화가 또 있어요 오호호 야 악마같은 덱이다 이거, 안 이거. 없어, 없어. 어? 도도도 칠만이 좀 나쁘지 않지 지금. 펑, 스 절대, 용사, 점 끝, 떡, 슥, 슥, 고! 81만 4천! 야, 그 옛날라, 대킹이 돌아왔니? 물론, 지금, 뭐, 너무 시대가 많이 가있어서 81만 4천이 나오는데도 안 죽고, 막, 저, 어, 저, 저, 저, 저, 저, 비델리가 막, 쉐리, 막, 격지럽게치해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지. 81만 4천이면, 거의 웬만한, 저기, 뭐, 어? 어 진짜 웬만한, 진짜, 어이 비싸게 센 애들 급 아니에요? 아, 뭐, 뭐고, 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야, 랭업 잘 떴었는데, 어? 뭐또 어, 있나? 어? 어? 자, 이렇게 가도록 하죠. 촥! 아우, 이게 안 죽네. 어쨌든 <웃음> 석관을 시켰어요. 필살기는 막았다는 거. 자, 내 필살기 막을 수 있겠어요? 피델리암치밥 이게 코인드롤이 도발을 잘 해줘야 되네. 어머나! 어머나! 어? 자, 우리 코인특집 오늘 멋진, 어! 저! 가자! 빵! <웃음> 이게 원래 고인 특집의 맛이다. 알겠다. 아씨, 나 진짜 이걸 진다고? 비델리가 이게, 이게 스탯이 사기네. 그냥 캐릭터가 잘못 만들어져 어?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예, 안 죽었어요. 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긴장하세요. 자, 도발하고요. 한번 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석화 계속 시킬 수 있다. 비델리만 잡으면 내 점마 반이랑 맞짱 한번 뜰게. 어? 치보세요, 예. 아, 네 <웃음> 야, 이게. 아, 석화시킬 줄 알았나? 투급 임마. 349,843. 35만이라고 봐주라. 이 정도면. 저 와, 계속 찐데 자, 이 정도 찐댁을 상대로. <웃음> 자, 요렇게 넘기겠습니다.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야, 여러분. 이게 시나리오로는 투석화기 진짜 무섭거든. 야, 석화만 잘 뜨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근데. 어, 잠깐만. 김금시상적 좋다. 요거, 킹한테 한번 올리면, 요거 석화 만들 석화가 세 장이야. 아니야! 킹한테 올리지 말고, 드롤한테 올리면 석화가 하나, 둘, 셋, 넷. 야, 석화 네 장! 야, 유튜브가 나왔다! 유튜브, 어? 때지 말아주세요. 어. 야, 석화 네 장이야. 야, 다 끝났다. 봐봐봐. 어, 이렇게 해서, 젤마 석화시키고, 안멜리 어, 지금 버프를 좀 받아가지고 좀 아까 무섭거든. 그래서 젤마까지 석화를, 시키게 됩니다 사람은 악마의 세커덱 맛이었지 두두두두 니가 어디서 봉을 돌려 이마 그대로 돌로 고다라 그대로 멈춰라 음. 자니버프다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서 아, 이게 고소 필사기네 여기서 딱킹 필사기로 연결가 돼가지고 버거 어? 잠깐만 더 사악해질 수 있어요 어? 저 누나 왜 저렇게 아픈 거야? 아니 야 니가 왜 무상을 찍고 있어? 어 누나야 잠깐만 아니 조용아 진짜? 아씨 근데 너무 무서워 나 쫄아서 그런 거 아니고 힐한 번만 할게 아좀 뭔가 좀 그래요 하여튼 그렇지만 자 힐, 일단 힐한번 했어요 힐한번 하고 팍! 아니 비델리를 서 시켰어야 되나? 비델리 근데 차단 걸려 있어서 한번놔도 봤어요 야 비델리야 니네 차단인데 한번치볼수 있겠니? 스킬 효과 발동이 안 되는데 세겠나? 치 봐봐! 오케이 야 역시 이게 차단이다 아, 안메라 잠깐만 여기 새끼가 무서운 애들 왜 이렇게 만든 안매라 잠깐잠깐만 아 그래 마 니같이 그래 오케이 좋아요 그일났네 이제 할게 없네 자할거 있어요 할거 있어요 피사기 만들고 어, 석가시키고 안메라 니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겠나 자 이것이 바로 악마의 투석화다입니다자투석가 걸렸고요 투석화 걸려서 안메 혼자라면 안매 패두 장밖에 없고 우리 피사기세 개고 야야 찐내가 물어 꺼내 마 이것이 바로. 그... 아.. 아메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쎈데.. 어? 이제 죽는다고? 자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봐봐봐 디버프 한번 걸고요 그래야 킹 필살기 더 세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빵 때리고 빵때려야 끝났어 야 찐댁 다 터질 수 있다 자확 두두둑 14000? 왜 불안하지? 잠깐만 자 두려움과 많이 두렵지 빡하우 15만? 자 이번엔 좀다를수 있어요 용서지않겠다 빡하오! 오십지마, 오십지마. 잠깐만, 안멜 마녀 하났는데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안 죽네? 아, 안멜아, 안멜아, 잠깐만. 너... 어... 야, 안멜, 풀피, 왜, 쟤왜 풀피해요? 야, 안멜, 니 버프 많지? 버프 다 지아프고! 버프 다 지아프고! 치치치, 치치치. 자야 야, 리무르 마왕 리무르까지 자 일단 드론한테 올리고요 어 드론 도발 한번 써주고 어전마더 무서울 것 같아요 마무르를석가시키겠습니다 아마 마무르가 우리한테 회불 걸고 더원형 때릴거거든 어, 그러지 말고 회불은 오히려 못쓰게 어, 자 저쪽에다가 석 하나 걸어 놓고요 자 더원형 혼자 치는걸로는 안멜리랑 둘이 치는걸로는 우리 받아낼 자신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와 보시죠 오오 그렇죠 형님 우리 끈타로 들어있어가지고 형님 어, 아, 치보세요 한메로나 어, 자 오케이 충분히 견뎌냈고요 이게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합치고요 요렇게하치면피사지 와자작 가져가고요 다시 한번 석화를봅니다자이 정도 어때요? 자석화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거 들어, 아 드롤 도발이 끝났구나 이게 예, 다이애나하고 차이야 저, 저 누구 때릴 거예요? 잠깐만요 저기 오케이 드롤 때리네요 드롤 고맙습니다 드롤을 어! 어! 아저시좀 살살 좀 때려봐봐 우리 드롤이 그렇게 단단하지 아! 아 이게 드롤이 야 잠깐만 저, 야 저형 스카라못막는다 지금 이제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형을 막을 수 없어 석각하다, 두 장이었으면, 아, 두장이었어도못 막히네. 잠깐만, 내집내 정지 왔나봐. 저형 정화라가지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 형님, 진짜. 아니, 우리 지금 컨텐츠 찍는데, 한번 좀, 고인 특집이래. 아, 형님. 아, 잠깐만. 아. 고인이여. 흙으로 돌아가라. 썩그덕거지 아. 아 자, 아, 저, 아, 우리 피사 아, 잠깐 어? 아. 아. 아투석카 덱의 꿈이 아 이렇게 한 발짝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보다 패가 좀더잘뜬것 같아요 자킹 석화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각 킹부터 좀 저지르고 야 이번에 승리한다 내 느낌이 느낌 왔어 이번에 이긴다 봐봐봐 요거 다음 턴까지 벌써 다진 계산이 끝났었거든 아닌가? 아이씨 더어운놈 진짜 그러면 좀 천천히 갈게요 소멸 풀고요 어뭐 어떻게 할수 있겠나 야 인마 자 어. 아, 잠, 고속까지 석화를 시켰으면 좋았겠다 이 소멸 또쓸까아 정화기가 없네 정화기가 없어요 소멸 있나니? 네? 소멸 없을 수도 있잖아 없길 바랍니다 소멸 있네 아더러분놈 진짜 더러워서 내가 진짜, 못해 웃겠는 진짜. 아, 진짜. 아, 이러면 못뭐 들은 걸로 아세요? 야, 이번에 공포에 투석화가 나옵니다. 아, 나온다, 이 말이야. 아,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아, 랭가할 것도 없어. 토도둑 치고, 야, 이러다 나한테 각성킹을 죽일 수도 있어. 각성킹 아무거나 못해. 야 봤나 겁나 사악하네 강성기 진짜 뭐 부들부들하나 집에 갔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지금 계속 돌이 되는데 야 고서야 너 이번에 소멸 못 건다 이제 이게 바로 악마의 투석화댁입니다 잠만이 어? <웃음> 어? 저, 잠깐만 이걸 죽인다고 설마? 아니지? 아 전마도 소멸있지 맞다 아니 이 더러운 놈들이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요렇게 투석화로 소멸시키는 놈들 다 가만히 있어 야너 두턴 동안 가만히 있어 확시라지 해서 너도 소에 걸지 말고 가만히 있고. 자, 우리 나트킹 피사기 좀쓸수 있게 좀, 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야, 쟤또 찌르는 거 아니야? 아프던데. 아! 아! 아, 미안하다. 야, 그루디야, 미안하다. 형, 형 진짜 진짜 잘못했다, 미안하다. 자, 킹한테 올리고. 야, 끝났다. 진짜 그림 완성됐다, 여러분. 자, 여기서 카. 여기서. 야, 그림 하나! 자, 여러분. 근데 진짜 용한 번만 쓸까? 다 버리고. 아, <웃음> 아, 아 미안하다. 자. 야,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라 했지. 정말, 우리 추억 속에 간직하고 보여주는 거야, 조석가 등을. 봤나, 이거? 야, 이거 참, 참석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일단, 디버프를 걸어야 돼요. 디버프를 걸면, 킹 필살기가, 우거 무시한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자, 가자. 아, 너무 오랜만에 다이어이나 합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팡! 철퇴! 용사제! 아, 깼다! 빡, 깼다! 9 2번 발전! 감사합니다! 예. 야, 이것이 바로, 투, 서코덱입니다.